이게 거들라가 체력비래니까. <웃음> 야, 이거 못 막아나. 어, 막았다. 자, 이번 판은 오늘의 뉴메타 강철 심장 제드 시간의 숲시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, 1코어 강철 심장 치르기 양날 도끼 간 다음에 3코어가 거드라 4코어, 5코어, 6코어는 이제 알아서 갈것 같음 자, 아무튼 가봅시다 아, 제발 후반만 가자 형들 나 이거 성능 좀 보자 요즘 리그 오브 탱커 시대죠? 완전 저도 한번 제대로 <웃음> 딴 챔프는 내가 체험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형! 형! 아 까비 형! 형! 졸라 패는데? 나스라 그럴까? 진 탑갱만 안 오면 좋겠다 야그리 제드만 특별하게 뜯을 수 있죠 오 어, 잘하면 따겠는데? 따고 죽을까? 되겠다 온다아 어? 이거 안 걸리면 따요 아 까비 나이스 자 이제 바로 가봅시다 탱커 하아, 일단 템 구성으로 봤을 땐 일단 하위템 진짜 최악이네요 제드한테는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놀랍던데 와씨아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줘야겠다 오 잡지? 아니 설마? 그렇아 이거 딜게 해볼까? <웃음> 아 은근 딜 나오는 거 같으면서도 별론데? 안 아, 돼. 불클 나오면 잡겠다 <웃음> 스택 어떻게든 나 한번 때리려고. 아그리 당했습니다. 어이 딜이 왜 나오는데? 자 이제 궁 없으니까 마따이뜨면 이길 것 같은데. 잡았어요. <웃음> 와, 씨! 야, 반칙이지! 설마, 틀쓰냐? 아! 아! 아! 아! 아! 뜯고 싶은데? 아, 나서어라 이거, 갈 수가 없네? 어? 데미지 나오는데? <웃음> 아, 졸라 약해 와우! 야, 근데 이거 엄청 세다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가 왜 이렇게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지? 죄송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니다 일단 저기가 오레이디라서 이방 후방 가면 무조건 이겨요 이거. 치나? 나 어그로. 내건데어 털로 놓으면 죽을것 같은데 <웃음> 데미지 진짜 살벌하다 야 유미가 큐 써도 이거보다 세겠다 근데 저는 오늘 탱커기 때문에 안죽어요 <웃음> 죽지 않아요 <웃음> 안아프다 나이스 나이스리 어, 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<웃음> 아, 근데 이거 뜯는 기준을 모르겠다야. 잡자, 잡자, 잡자. 용 하나 주고 이거 먹는 게 나아 나이스 <웃음> 우와 <웃음> 저 이런 제도 처음 해봄 야, 데미지 얼마나 센가 한번 볼까? 이거 이기려나? 지려나? 아 근데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 자 일단 체력 4000 돌파했습니다 체력 4000 돌파에 여기서 워머고 올리면 되겠죠? 워머거나 가시가 보타나 올립시다 아, 소리... 아, 이게 거들아가 체력비례니까... <웃음> 야, 이거 못 막아놔! 어, 막았다! 오엉! 야, 1대1 이긴다! 1킬 8 데스. 자, 체력 5,000 돌파했습니다. 야 바론 가는거아니야 아이고 막았어야 되는데아 막기 너무 빡센데? 야 어쩔 수 없어 이거 막아야 돼 어어어 어, 어. 지랄... 야와 어. <웃음> 졸라 위없다... 아 근데 나는 잘했어 와 딜량 1등이에요 이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애들 <웃음> 야 딜량 1등이야 <웃음>